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오름, 지미봉이 포근히 마을을 감싸는곳은 부자읍 종달리입니다. 여러분, 구독원안녕하셨어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리포터 정종호입니다. 어,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찐 도민 분들만이 알수 있는 그런 곳들로 찾아가서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그인 제주 첫 번째 함께하실 곳은 여기 제주시 종달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계시는 사랑빵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랑빵이 있는 곳으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제주 출발하겠습니다. 집들이 옹기종기 정겹게 모여 있는 이곳 종달리로 우리 이웃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마을에는 40여 년 넘게 마을 사랑방으로 자리 온 곳이 있다는데요. 과연 그곳에는 어떤 이웃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즈넉한 풍경에 종달리. 그런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동네 아,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놀이가 한창이었는데요. 이거 찍어본 거게. 뭐, 뭐야? 이거. <웃음> 3, 4, 5, 3, 4, 5, 6. 아이고,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림 맞추고 계셨네. 네 아. 네, 아니, 자리가 자리, 자리 비었습니다 c a 좀 맞추려고. t 이 my floor. Yeah, you will marry you. 이 don't think I'm s 이 I don't t h i 잖아 he m 아 n a g e d What's that? w h a 이 s that? What's that? What's t h a 많이, h a t s that? What's 아 일이 없으니까 예. 비올 때 예. 사실 이곳은 마을의 오래된 슈퍼입니다 예전엔 동네 아이들과 이웃들로 북적였다는데요 지금도 사장님은 매일매일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승유상의 대표 김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물건도 사고 동네 소식도 듣고 승희 상에는 사랑빵 같은 곳인데요. 40여 년 넘게 장사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유지 그 여자 손님들 뭐두번세번 번 찾아오는 게 아이들 많이 네네, 파는 거 간식. 간식 거리가 그 서울 시내는 없다는 거요. 그또 아가씨들 이저 우리 집 오면 그 옛날 자기 못살던그 향수. 그 냄새가 좋다는 거, 냄새. 자기 옛날에 할머니 랑 살고 고향 냄새. 이런, 이런 집이 처음 봤다는 예, 그 아가씨예요. 처녀된 처녀. 세월에 오랜 흔적을 더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사장님은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일좀 거들기로 했습니다. 아, 이때 첫손님 찾아왔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천히 눌러 보세요. 동네분인것 같은데 자꾸만 가게를 두리번두리번 거리셨는데요. 뭐지, 저 사람?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죠. 아, 그래. 뭐 필요하세요? 옷찾아 뭐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너는. 여기, 여기 집 주인이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미 몰라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 현대표님이시네요 보니까. 아니 아니 자간 대표요 자간 대표. <웃음> 아까 어떤 음... 손님이 이걸 사가시는데 음... 잠깐만 이거, 이거 얼마였더라? 없고. 이게 이거 얼마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웃음> <웃음> <웃음> 아무튼. 아무도. 정말 정말 모르셔서 예, 예, 예.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저요 그러니까. 계란도 모르고 다물어봐야돼다물 <웃음> <아니>, 뭐. <웃음> 아, 진짜 저 하루방이 어떤 건 하루방이신가요? 아, <웃음> 저 하루방, 저 하루방. 진짜. 4, 50년 잠방해도 가격을 몰라가지고. 네. 자, 어우. 두 분은 서로 또 어떤 음, 관계이신지? 붕어은 한창시입니다. <웃음> <웃음> 아, 붕어은 치고 굉장히 그... 이 말투가 <웃음> 굉장히 뭐... 코스가 네. 느껴지는데요. 네. 네. 그냥 뭐... 부부. 마지못해 사는 부부입니다. <웃음> <웃음> 음. 자, 이제 승희 상회 사장님 부부와 함께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이저쪽에 응. 네. 상회가 열렸는데 응. 응. 그때는 누가 먼저 응. 이 가게를 한번 해보자, 뭐 저, 아이디어를... 저, 저, 저, 다, 나는 나야 하지 말라고 했고 다다 네. 다 저가 다... 그때는 말이죠. 수박을, 수박 싣고 한차 오잖아요. 이기 쌍대로 하면 하루 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 팔, 팔, 아, 팔. 상회 앞에서 응. 수박 응. 한... 장사 장사서 옛날 그리고 고사리를 받기 시작하면 고사리가 여기 이렇게 차로 싣고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다가 다 사가고 가져가고 그리고 지내 지내 장사도 하고 근데 그 재정 관리는 누가 하셨어요 재정. 재정 관리. 역시, 역시 사모님께서. 아, 아니 나는 아, 돈을 한참 나도 집에 돈좀붙태쓸 건데 네, 네. 책임자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아, 갑자기 마. 자리에 있으시는데. 아이고 안 되네. 미안해요. <웃음> 사각도 <웃음> 볼면또 미안하고. 아니, 이곳엔 사장님만의 독특한 장사 방식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막걸리 있을까, 막걸리? 음, 막걸리 한두개 주문하시고, 네, 막걸리 한두개 주문이시고. 네, 알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도 아, 돼요. 고맙습니다. 마음대로 가세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예쁘게 네. 알겠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많이 사세요.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니 공짜 귤까지. 아 이러면 남는 게 있어요? 또뭐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고 그냥 나 마음이 편하니까 이거 하면서. 되십니까? 얼마였소가? 삼천 그 원이야? 삼천 원이. 네. 예. 아 내가 잠도 없네. 어스민 외상이 없? 꽤 외상이 덜한 없어요. 아 알아서다. 예. <웃음> 가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동네 장사하면서 외상 장부는 필수라는 어머니. 아 근데 다 받을 수 있을까 나 모르겠네. 신경도 안 쓰고 이건 못 받을 분이지만은 그냥 뭐저 한쪽에 계속 금고 안에 계속 있어요. 지금 아까 한건거좀다 많이 받은 거고 안 받은 건다 돌아갔어요. 저쪽 동네서 에할때 그건 많이 받을 건데 그건 저승 가서는 받을 걸로 계선하겠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 풍기는 가게다 보니 다른 가게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아니 할망 할망 영수정인 나 이거 또 받까 보 생각이 그냥 되겠나 봐다 아니 아니 이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 아저 없어 누구시지? 네이 아저 없어 이 아저 없어 사장님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어 바쁘시다. 어 바쁘 네예좀 죄송합니다. 이 저기 저, 저 배당금 예, 통장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예예 예3380 예. 예, 맞지? 3380? 예예 예예 예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금 됐다니서 얼마요? 71700 얼마요? 어? 그 아침에 니가 또내볼거야 <웃음> 농협에 가야 됐지만. 아이고. 그러고 보니 동네 어르신분의 은행 일을 대신 봐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날 차 불러주라. 어 병원에 못 간다. 뭐 예방주사도 접종 후래 나가 운전하니까 또 집이 있고니까 또 그렇게도 하고 또 나가 또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게또 여기 살고 나가 고향이고 고향이고 하니까. 네, 네. 매일 가게에 마을 어르신들을 네. 불러 모아 화투 놀이를 한다는 어머님. 그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언니가 좀 건망증이 좀 있으신데 하트, 하트 치니가좀 괜찮은 거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이 놀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네요. 지당하신 말씀. 이날 가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승희상의 간판의 주인공, 큰딸 승희 씨입니다. 승희 씨는 오랫동안 가게를 하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데요. 솔직히 지금 장사도 잘안 되니까 저는 접었으면 좋겠어요. 어. 응. 솔직히 솔직히 접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응. 그러는데 못하겠대요. 제가 지금 나이가 있고 이직업에도 이거 아니면 또할 일도 없지만 이거 하면서 가, 같이 어른들까지하토도지고니까 즐거워요. 즐거워.